이 길을 타고 쭉 갔을 거예요. 이런 시골 길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네, 맞아요. 이 길이었어요. 올해 23세 대학생 박지훈 씨. 그 일이 있었던 건 4년 전. 고3 진학을 앞둔 겨울방학 때였다고 합니다. 음,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게기억 네. 그때 무슨 차 탔다고 했지? 스타렉스. 스타렉스? 네. 딱 이런 차네. 네, 맞아요. 뭐 뒷자리에는 경찰들이 타고 있었어요. 혹 어디 차타 있었어요? 저는 딱이자리요딱이 자리? 네. 그래서 그 당시에 갑자기 경찰 세명이 들이닥치니까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영문도 모른 채 경찰에 이끌려 30여 분간 차를 타고 도착한 곳은 경기도의 한 정신병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네, 저기 어떤? 네네 저쪽 보시면은 음. 저기 고양 정신병원 있죠. 시 2층이 있잖아요. 네. 여기서 창밖을 봤을 때이 풍경이 보였어. 요 2층으로 올라가서 옷을 다 벗어요. 그래서 옷도 다 벗고 막 네, 환자복으로 가려입고. 독방에 하루 정도 저를 놔두더라고요. 거의 한 7, 8kg가 빠졌어요. 거의 밥을 못먹어가 지훈 씨는 학교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게 아마 토요일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어, 전화를 해서 선생님 무섭다고 어, 이제 끝장이라고 그래서 왜 그러니 어, 무슨 일이야 그더니 아이가 정신병원에 있다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잘 지내던 애가 왜 들어갔지 하는 그런 거기 안에 들어가 있을 아이가 아닌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그때 당시에 정신과적인 어려움을 좀 호소했던 적이 있었나요? 아니요 저한텐 전혀 없었어요. 전혀. 정말 밝은 아이예요.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던 아이. 하지만 당시 지훈 씨의 의료 기록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진단명은 우울증. 감정의 기복이 크고 충동적이며 폭력성을 보인다는 것. 그가 자란 시설 관리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시설에서 도망치는 행동? 그리고 가출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이 사람들이 저를 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해서 준비한 서류들도 저는 처음 봤거든요, 이걸. 서류를. 근데 황당하죠. 억울하고 황당합니다. 서울 시립 꿈나무 마을. 그는 이곳에서 수년간 아동학대를 당해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의 정글이죠. 그 자체가, 시설 자체가. 그런 흥락한 애들만 지요하게 괴롭히는 선생들이 있는데 아이들한테 상습적으로 학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족이라는 말도 안 되는 겉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그걸. 가족이란 이름 아래 숨겨진 진실. 꿈나무 마을에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훈 씨가 오랜 기간 상습적인 학대를 당해왔다고 주장하는 이 시설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아동 양육시설인 서울시립 꿈나무 마을입니다. 영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180여 명의 아동들이 생활하는 곳으로 50년 가까이 천주교 재단에서 맡고 있는데요. 지훈 씨는 3년 전만 18세가 되면서 이곳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지훈 씨는 이곳 꿈나무 마을을 떠난 지 2년 만에 보육교사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는 왜 가족이자 부모였던 이들을 고발할 수밖에 없었을까. 지훈 씨는 대체 이곳에서 무슨 일을 겪었던 걸까요? 보육원을 나와 자립한 지 3년.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두려웠지만 더는 침묵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주변 친구들이 사실은 너무 망가졌어요. 사실은 이 조현병이 온 친구도 있고 생활 자체가 완전히 망가져 버린 친구들이 많아요. 시설에 대해 책임을 묻고 싶었어요. 미혼부 시설에서 태어난 지훈 씨는 만 18세 의 보호 종료로 퇴소할 때까지 보육원에서 지냈습니다. 서울시립 꿈나무 마을로 온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그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 1까지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보면은 여기가 네. 저희 생활실이었어요. 여기가 이제 전망, 운동장, 네. 그리고 여기가 복도. 여기가 복도였고요. 네. 그리고 남자, 아동들이 모여 사는 초록꿈터. 10여 명의 아이들이 함께 지내는 생활실에선 아이들이 감당하기 힘든 체벌과 기압이 벌칙이란 이름으로 행해졌다고 합니다. 투명 인간이라는 벌칙이 있거든요. 투명도 오늘부터 투명 인간이 러면은 같이 사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에, 아예 하면 안 돼요. 그 밥도 못 먹게요. 밥도 그 접시에 밥을 풀면은 그걸 엎어 버리고. 아예 밥을 안줄 때도 있고. 아예 굶길 때도 있고. 음식 고문이라고 포도 주스 큰거 있잖아요. 1터 정도 되는 그 주스를 다 먹으라고 해요. 1인당 한 개씩 다 나눠 줘요. 다 먹고 저그게 사실은 못 먹죠. 막 먹다 토하고 이래도 그 토한 거를 쓸밖게 이렇게 퍼서 그릇에 다시 부어요. 그리고 그거 다 먹으라고 다시. 샤워실은 특히 지훈 씨에게 공포의 장소였다고 합니다. 샤워실이 따로 있는데 뜨거운 물, 제 빨개 벗겨 있는 상태에서 뜨거운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뜨겁다고 하면 찬물로 바꾼다. 찬물로 뿌리고. 왜그통은뭐 반항한다는 이유거든요. 왜소하고 힘이 약했던 그는 보육교사의 지시로 자주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성립하는 선생님은요. 이 약한 애들만 지배적으로 괴롭혀요. 이만한 몽둥이가 있어요. 사랑의 매라고 자기가 적었어요. 하다를 애들 보고 다작게 시킨다. 나무 뭉뎅이로 엉덩이를 한 200대 때려요. 그러다가 그 숫자를 까먹거나 잘못 세면 은 다시 처음부터 때려 계속 한 200대씩 맞으면 은 골마서 터져 이게 머릿속에 남아 있는 상처도 당시 폭행의 흔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항을 한다, 발대꾸를 한다 이러면서 핸드폰으로 머리를. 찍고 이게 이쪽이랑 이쪽이 달라요. 이게 보면은 변형이 왔어요. 너무 많이 맞아. 뺨을 엄청 때려. 중. 초등학교 5학년에서 고 1까지 6년간 지윤 씨를 담당했던 보육교사 성모 씨. 음식을 강제로 네. 먹게 한다거나 네. 혹은 투명인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약간의 왕따시에 조치를 취하신다거나. 네, 정확히 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데도 정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네가 아 했다고 해도 나는 안 했다. 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같이 살았들이인 아니냐. 말만 듣고 내보내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동 학대 의혹이 제기된 꿈나무 마을은 50년 가까이 재단법인 마리아 수녀회에서 운영해온 보육원. 수녀들 품에서 자라 사회로 나간 아이들만 2만여 명이 넘는 곳으로 그간 훈훈한 미담이 끊이질 않았던 곳입니다. 2005년에서 2017년경 지훈 씨의 말은 사실일까? 비디 수첩은 관련 제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밤. 한통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p d 에 PD 분이세요? 저는 아직도 불편절을 겪고 있어요. 괜찮다 생각하고 여태껏 사러 왔는데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우제 네, 애들 네, 주세요 정말 감사드려요. 진짜 정말 감사드려요. 우리 애들 이, 이, 이 모든 학계에 대해서 어, 우리 아이들 좀 가주세요. 전직 꿈나무 마을 직원이라고 밝히니가 저희에게 전화를 걸어 한첫 마디는 우리 아이들을 살려달라였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에선 간절함마저 느껴졌는데요. 꿈나무 마을은 해마다 100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 보조금이 투입되는 유일한 시립아동양육시설이자 서울에서 가장 큰 보육시설입니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살려달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던 걸까요. 먼저 아이들이 살았던 이곳 생활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거실과 방이 있고, 또 한쪽에는 주방, 그리고 화장실이 있는 평범한 가정집의 모습입니다. 이런 생활실마다 10명에서 12명의 아이들이 모여 살았는데, 보육교사 2명이 교대로 근무하면서 24시간 아이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보육교사는 아이들에게 부모였고, 이들은 서로를 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겐 가장 안전하고 따뜻해야 할이 집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훈 씨보다 한학년 선배였다는두 사람. 시절에. 지훈 씨의 말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맞는 걸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합니다. 돌아다니다가 보죠. 다 이렇게 문이 닫혔는 게 아니라 열려있기도 하고 그리고 복도에서도... 맞는 것도 받고대지적듯이 그냥 때리고 머리끝지고 집어넣고. 님이 담당했던 자신들의 반에서도 맞는 건 일상이었다고 합니다. 수이에요그스님 그냥, 그냥 맞는 게 그냥 진짜 하루한 번은 꼭맞던거 같아요. 어떨 때는 내가 왜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숙제 검사하다가 뭐 하나 틀리면 은 명치를 그냥 때려요. 그리고 이제 명치를 가지고 숨을 못 쉬잖아요. 누우면 이제 머리 밟으면서 일어나라고. 이런 일들은 24시간 함께 지내는 생활실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여기 냉장고가 있었거든요. 싱크대고. 이게 싱크대. 이게. 여기 냉장고 사이에 요만한 틈이 있었어요. 요만, 네. 그만 틈에 들어갔어요. 이제 안맞으려고 그러면 나오라고 머리 그대잡으해서 나오라고 안 나오니까 버티니까 고수연이 그 칼을 칼을 이렇게 들고 그애들 나오라고 쿡쿡쿡. 근데 너무 솔직히 좀 무섭거든요. 아 어, 이거는 조금 나는 진짜 이거는 물어보고 싶어. 그때 왜 그랬는지. 그때는 초등학교 메탈몬스요 삼, 4 학년 때였어. 요 감사합니다. 대체 꿈나무 마을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30명에 가까운 꿈나무 마을 졸업생과 관계자들이 피디스첩 취재에 응했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친구 원래 밥을 진짜 못 먹는 친구 아니야? 막좀다 먹게 하니까 억지로. 그래갖고 막 먹다가 토로를 했어요 그걸 다 그릇에 다 놔갖고 먹으라고 저는 그게 쑥국이었거든요 선생님도 제가 그 국을 싫어하는 걸 알아요 제가 먹다가 토, 토했는데 그걸 또 토한 거를 먹였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이야기 속의 보육교사는 각자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누가 그런 거예요? 먹다가 이제 오긴집하면 이제 밥 다시 다 썰거든요 큰 거를 쓰다가. 막 그, 그 다, 다 섞고 그냥. 그냥 개박처럼 그냥 다 비벼가지고 그냥 다시 다시 붕대에 애들 못 떠먹고. 내 친구가 그거 먹다가 뭐 토했거든. 그 다시, 밥, 다리 다 걷어가지고 토도 다 섞어서 다시, 그, 다시 다먹게 누가 섞어요? 그, 그. 보육사가 직접? 네, 자기 것만. 투명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를 알아요? 네, 그 투명한 제가 왕따, 왕따, 투. 어떤 보육사가 한 명을 한 명을 찝어요. 야, 너네 얘다 무시해. 뭐 말하지 마. 그럼 너네 똑같이 당해. 말 그래도 그냥 사,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없는 근처 사람 취급하고. 이거 투명 인간은 비밀 비지였어요. 그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비밀 비지였어요. 아이들을 위한 후원 물품이 채벌 도구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두산 회장이 거기 후원 회장이요. 그 매년 그 후원금으로 두산 동화를 샀어요. 그 안에는 몇백 명들이 1년 동안 벌 전전과를 각자 각자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앉았다 일어났다면 이건 자동으로 애들 이제 애들이 가져와요 이걸. 참고선은 벌받을 때 아주 많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무릎을 뻗고. 네, 이 상태에서 엉덩이 45도 이렇게 들고 어? 그 상태에서 이제 동화전과 이렇게 계속 들고 버티고 있어요. 기본 5시간 이상 계속했어요. 여기다가 동화전과를 올리고 떨어져요. 그러면 여기다가 또 올리고 딴걸 계속 이제 계속 몇 개씩 올라가요. 그냥 온몸이 다 아프죠. 지수 씨에게도 샤워실은 잊을 수 없는 공포의 장소였습니다. 내가 네, 이제 샤워실. 그때 제가 보육사업이 됐었는데 너무 상세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 이, 잊을 수가 없거든데 애들이 샤워하다가 5분이나 10분 내로 나오지 못하면 보육사업이 이렇게 난입을 해서 이쪽에 있는 샤워기로 가장 뜨거운 문어가면애한테막 보여요 그럼 애들이 전부 다 이쪽에서 쏠려가지고 이러고 웅크, 웅크리고 있고 안 맞으려고 이, 이쪽 문을 닫고 불다 끄고 꺼버리고 그러다가 저희가 안에서 잘못했어요를 한한 한 시간 밥먹었데그서야 안답을 우리 반이안 맞으면 이부은이고 있어. 내가 안 맡고 있으면 내 옆에 있는 애 맡고 있어. 나이도 생활실도 담당했던 보육교사들도 서로 달랐지만 학대가 시작된 시기와 유형은 유사했습니다. 굉장히 자기 경험에 근거해서 하는 이야기패턴 이에요. 보면 분석을 해보면 적어도 한두 명의 사람이 아니 여러 명의 사람에서 공통적으로 공통적인 유형의 학대의 보고가 이제 이루어지고 제이 있는 상황이고 그 내용이 생생하고 일관성 있고 그렇다면 신빙성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음, 가능성 높겠다. 이런 일이 발생해서 가능성 높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이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그리고 공통적인 학대 행위.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된 서울시립꿈나무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녕하세 네, 네. 제가 안내드릴게요. 저는 여기 독장이을 제가 수녀 쪽으로 안내드릴게요. 아, 예. 아이들이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한 시기, 꿈나무마을은 마리아 수녀회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꿈나무마을 남자아동시설의 전현직 책임자들을 만났습니다. 어, 좀 공통된 진술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투명인간제도, 토를 하면 토사물을 먹인다거나 각기 다른 일부 보육자들의 폭행이 있었다. 대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의 의무는 충실히 행글로 보고요. 다만 어떤 경미한 어, 아동학대에 대한 사항들은 시설 내부적으로 어, 인사위원회를 거치거나 조금에 대한 부분으로 처리한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별도의 아이들이 어떤 제보 상항 제가 이번에 서면으로 준비를 하면서 그런 사실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시설 측은 그동안 이런 문제가 불거진 적이 없었고 인터뷰 요청으로 제보 내용을 알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기합이나 체벌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들 사이에서 도는 흉흉한 소문. 애들이 갑자기 사라져요. 평상시에 문제가 있다고 라 이제 공굴하게 어린이 들 이야기하던 아이가 갑자기 사라져요. 그러다가 2주, 3주 정도 지나고 보면 어느 순간 돌아와 있어요. 근데 애가 너무 조용해지고 얘가 너무 어두워져서 와요. 네, 애막 까불까불거리고 막 그랬었는데. 갔다 오면 내가 조금 늘어날 것 같아요. 벌칙 가는데. 말안들는 내가 가는데. 이게 또안 터진대요. 핸드폰 뭐 그것도. 수상한 소문의 진원지는 꿈나무 마을에서 차로 4시간 거리에 있는 한 시골 마을. 경상남도 합천군 삼가면 산골짜기에 위치한 수녀원이었습니다. 주변에 민가한 채 찾아볼 수 없는 외딴 곳. 어, 여기는 비포장 도로인데 여기 더 이상 가, 안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소문대로 컨테이너로 보이는 건물 한 동이 있었고 휴대전화 신호도 잘 잡히지 않았습니다. 인적이라곤 가끔씩 집 밖으로 모습을 보이는 수녀님뿐이었습니다. 인근에서 축사를 운영한다는 농민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수녀님들이 생활하시는 공간이요? 예예. 아... 음, 거의 한십년 됐을 거예요. 서로 왕래하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일단 뭐뭐 들어오는 게 우리가 안 가져도. 여기 그 미성년자 아이들이 와가지고 예 많이 왔습니다. 이 손님 젊은 아들도 많이 오고 다칩니다. 예, 예, 많이 왔어요. 휴대전화도 잘 터지지 않는 곳에 아이들이 다녀간다는 이야기 사실일까? 전에는 문제 아들이 왔다 그러더라고. 아, 저희가 한 5년 전 그때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음, 그런 이야기 있었죠 좀 문제가 있는 애들 와가지고 뭐 일도 하고 간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한다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마리아 수녀회에서 운영하는 수녀원. 이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수소문 끝에 상가면 수녀원에 다녀온 적이 있다는 꿈나무 마을 출신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나 있었어요 거기에는. 7일 동안. 그 정도. 상가면에 보내진 건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출했다 돌아온 다음날이었습니다. 성의실에서 불러가지고 버스표 한장 주고 고속터미널까지 가가지고 좀 거기에서 이제 상강현으로 이제 출발하고 거기 거의 다 왔을 때쯤 이제 어떤 수녀님이 타가지고 수녀님을 따라 도착했을 땐 깜깜한 밤이었다고 합니다. 예 도착해서 그때 핸드폰도 반납하고 응. 여기 들어가서 자라고 했는데 응. 거기가 컨테이너 박스였고 주원 씨와 함께 그곳을 찾아갔습니다. 여기에서 생활을 했던 거예요? 응. 2층. 들어오자마자 너무 추워서 저 그때 밤에 난방을 엄청 세게 틀고 잤어요. 근데 아침에 난방 왜 이렇게 세게 틀냐면서 당장 끄라고 해가지고 그때서도 난방 안 틀고 추, 추위에 뜨면서 잤던 것 같아요. 바로 옆엔 수녀들이 생활하는 신축 건물이 있었지만 식사 시간 외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열흘간 이곳에 머무르며 주원씨가 했던 건 농사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먹을 때를 빼고 온 수녀들의 지시에 따라 모종을 심고 도랑을 팠다고 합니다. 이 길이었어요. 여기를 땅 파가지고 여기서부터 끝까지 다 팠었어요. 어떤 걸로? 삽으로 이제 형이랑 둘이서 그 보통 이제 이런 모종 심는 거 하고 여기 있는 동안 그는 학교에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맨날 밤마다 그냥 어떻게 탈출할지이 생각도 많이 있었는데 일단 서울이랑 가장 많이 떨어져 있고 탈출해봤자 죽을 것 같기도 있고. 학교 상담 선생님과 연락에 대한 후에야 이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주원 씨. 와 함께 수녀님을 만나 보기로 했습니다. 잠시 뒤 수녀님 한 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네, 수녀님 안녕하세요. 저 말씀 좀 여쭐려고 합 저희 그 MBC PD 숙섭팀에서 왔는데요. 아, 죄송한데 뜻이 났어 삼가홈에서 미성년자 아이들이 강제 노동을 하였다는 제보를 받았는데. 그런 일건 지금 할 절에 안 되고요. 제가 그냥 그만 좀안 돼서 저 그동 사진 잘 모르고. 아마 거기에서 광물 받았다 하시더라고 서울에서 그마래서 그쪽으로 인출하시고 이곳에서 강제노동이 있었다는 건 삼가오면서 가장 잘 아시니까 제가 이던 강제노동 같은 거였거든요. 응? 어, 저기. 응? 여기... 아, 우리 열매. 네. 이거, 이거 나는 잘 몰라요. <웃음> 어, 아우. 네. 응? 아우, 비스라마. 아, 비처럼. 뭐. 그 아, 17년도 응. 3월쯤에 응. 왔었는데. 당사자임을 밝히자 이어졌던 당황스러움과 어색함도 잠시 수녀님은 다시 수녀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원 신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원치 않는 노동을 시키는 건 아동복지법 위반입니다 이제 벌칙 장소로 운영이 됐었고 아이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노동이 있었다. 거기에 상가움에는 어, 수도사업을 은퇴하신 할머니 수인들만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등교 전기다든가 특별한 그런 해당사이 있을 때 아이들 체험학습을 보내시 되는데 실제적으로 봉사활동을 보낼 수 있는, 급, 급히 보낼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아이들하고 반일을 하고 이 정도고, 그농사진는또 전문가가 계셔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서 직, 뭐, 강제 노동을 한다든가, 벌칙을 그곳에서 심하게 받는다든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벌칙 장소기보다는 체험과 봉사활동의 성격이. 그렇죠. 하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제보가 이어졌습니다. 10여 년전 수녀원에서 관리인으로 일한 적이 있다는 이영호 씨. 당시에 쓴 일기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때 데리 왔을 때는 그한 17, 16살, 18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일을 시킨 기록들이 빼곡합니다. 그 시설에서는 뭐 강제 노동이 아니라고 하는데 강제 노동이 맞고요. 왜냐하면 제가 시켰으니까요. 하루 종일 계속 하는 거예요. 돌 나르고, 밭 깔고, 양계장 거의 내려가서 비료 퍼서 받아 오고. 그런데 이게 애들이 아저 하기 싫어요. 이런 게안 돼요. 하기 싫다고 하면 바로 때리니까요. 영호 씨 역시 꿈나무 마을 출신입니다. 벌칙으로 삼가면에 보내는 것 시설 관리자들의 결정이라고 했습니다. 거기 들어간지. 두 달째 됐을 때였나 원장 수녀님께서 좀 여기 시설 생활하면서 문제인 애들이 있는데 프로 삼가만으로 보낼 거다 너네가 잘 훈육하고 일로 시키라 해가지고 잘 훈육하라 이 말은 암묵적으로 다 알거든요 저희는 뭐 때려도 좋다 거의 그런 식으로 오래 전 시설을 나왔다는 또 다른 졸업생 제보자는 참담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지금 아이들까지도 그런 폭행이 있었다는 게 나는 듣자마자 그 너무 끔찍한 거예요. 우리 때 그냥 끝날 줄 알았었는데 지금의 때까지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나는. 그녀가 보육원에서 생활할 때만 해도 보육교사 대부분은 마리아 수녀회 수녀님들이었다고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해가 바뀔 때마다 바뀌는데 우리가 항상 긴장을 했었어. 어떤 시간이 걸릴까 싶어서. 저는 제일 학대를 심하게 당했던 게제 기억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때 머리를 요렇게 잡아요 잡아서 손을 돌려서 꽉 잡고 그냥 막 돌리는 거야 막막 잡고 이렇게 막 흔들어 그냥 막 흔들어 그럼 나중에 다 다가가고 나면은 고개도 못 들고 쭉쭉 처쳐 목이 있잖아요 쭉쭉 이건 안 당해본 사람들은 몰라 저희 기술을 따라왔던 그해명수행가 너무 심했어. 똑같이 했어요. 이반이나 이반이나 이반이나 똑같이 했기 때문에. 옷찢고밖에서 쫓겨내고 한 개월에 빨개붙은 채 쫓겨내고 서있게 하고. 그거 정교생들이 그거 창문을 통해서 가요 그냥. 그냥. 후배들이 겪은 학대는 대부분 수녀님들 시절부터 이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이 중에 아시는 이름 있으세요? 네, 대부분 알아요. 대부분 알아요. 다 여기 출신 선생님들이세요. 공통될 수밖에 없는 게 특히 그 선년 엄마, 수녀가 자식들에게. 어른이 된 아이들은 또 다른 아이들에게. 긴 시간 폭력은 대물림됐고 도려내지 못한 상처는 곰고 또 골맞습니다. 그 내용만 들어도 굉장히 저 자신도 당황스럽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대부분 그 과거에 여기 근무를 했었고 지금 현재 근무를 하지 않는 수녀님들이기 때문에 수녀의 측에서 개별적으로 지금 다 상담하고 조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확인되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강력하게 필요한 만큼 그간 아이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할 나이가 되면 서울로 올라와 꿈나무 마을 안에 있는 초등학교에 다녔고 중학생이 되면 모두 부산으로 내려가서 같은 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고등학교에 다녔습니다. 아이들이 다치거나 아플 때는 같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나고 자라 성인이 될 때까지 사실상 외부인과 접촉할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2012년이 돼서야 아이들은 밖으로 학교를 다닐 수가 있었고 그제서야 꿈나무 마을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의문을 품게 됐습니다.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지훈 씨는 학교 선생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한 후에야 병원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아, 저... 네. <웃음> 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네, 거... 저 기억하시죠? 지셨어요 지훈 씨가 입원했을 당시 병원엔 꿈나무 마을에 또 다른 아이도 입원해 있었습니다. 기억을 하시네요. 네. 저기, 아, 그 시설 아 저... 병원 안에 있는 인권이 있군요. 그 학교 선생님 전화번호를 알려달래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걸 제가 전달 해가지고 나오게 됐고요 그는 지금도 왜 자신이 정신병원에 들어가야만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라는 사람하고 경찰하고 같이 의뢰를 해서 응급위원을 해서 응급위원 의뢰가 들어와서 구청에 입원 의뢰를 했더니 입원 통지가 된 거예요. 찾아보니까 1월 5일자로 작성된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네네. 이거에 의해서 입원을 하지 않으셨나 지훈 씨의 입원을 결정한 건 꿈나무 마을의 시설장. 첨부된 서류에는 수차례 자퇴 논의가 있을 만큼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실일까? 지훈 씨의 고등학교 친구를 만나봤습니다. 어, 있다. 딱히 뭐, 사고를 치는 애도 아니었고, 늘 있는, 약간 늘 평범한 그냥 뭐, 밤마다 있잖아요. 공부를 안 하는 학생. 장난치는 걸 좋아. 어, 그, 걔가 뭐, 왜 정신병원이지? 걔가 갈 이유가 있나? 걔가? 예, 딱, 그냥 딱 이런 생각, 맨 처음에 든 생각. 학교 생활에 뭐, 어려움을 호소한다거나, 혹은 학교 측에서 자퇴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지 좀 사실관계를 좀 확인하고 싶거든요. 어뭐 자퇴 그런 적은 없었고요. 제가 뭐 서류했던 기억도 없거든요. 저한테는 영어 이런 거를 정말 음. 공부해보고 싶다. 그래서 제가 문제집 같은 거를 구해줬던 기억이 있거든요. 학교 생활이 어려웠다는 시설 측의 의견과는 달리. 고등학교 생활 기록부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가득합니다. 지훈 씨는 끊임없이 아동 학대 피해자임을 호소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다 설명을 하긴 했는데 이 부모는 병원 기록에도 학대의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보면. 엉덩이 백대 맞아봤어요. 네, 이 정도까지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사랑의 매로 그 몽둥이를 만들어서 때렸다 이런 얘기들도 했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날 얼마나 정서적으로 괴롭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다 했거든요. 무릎 꿇고 어, 장기 들고 다 얘기했어요. 근데도 이 사람은 우선 입원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료진은 아동 학대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당시 지훈 씨의 응급 입원에 동의한 담당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네, 네. MBC PD 취업의 정명훈 PD라고 하고요. 네. 자기가 합대다한 아, 네. 사실을 네. 분명하게 얘기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 잘 들어보세요. 네. 그분은... 그 학생은 학대를 당하고 난 다음에 온갖 진료를 받으러이죠 그걸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고. 의사,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은 그냥 진료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동학대의 정황이 어? 있으면 신고의 의무. 음... 아, 그래서 경찰서 경찰이, 경찰이 가서 조사를 다하고종결된 상황 이니까 감지 입원권이 부당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아, 그걸 다 정리가 됐다고요. 그런데 이 의료기록에 대한 어떤 입장을 왜 제가 행정부장님께 들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원장 선생님, 의사 를 여쭤보지 않고아 그거는 제가 여쭤봐야 되는 거지. 네, 명함만 남기고 갈게요. 아 명함 는데 네, 하지만 담당 의사로부터는 끝내 연락이 오지 않았고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행정 입원을 허가한 은평구청 구청 역시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입니다. 아마 이 기록을 구청에서도 제가 확보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한테 이 자료가 이렇게 구로다오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생활복지과 서류가 있어요. 있을 텐데 아, 네네, 네. 그게 전산으로 확인이 안 되시나요? 은평구청은 서면 답변을 통해 그 당시 아동학대조사 권한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에 있었다고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구청은 두 기관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시 행정 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습니다. 나무초록터 아동 폭행 사건 있었죠. 지금 저희들도 지금 초록터에도스컴을 통해서 인지하게 됐고요. 서울 경찰청에서 지금 수사 협조에 대한 공문이 왔고요. 무리하게 이루어진 강제 입원은 아니었는지 시설 측에 물었습니다. 이번에 하면서 알았는데 정신보건법에 따라서 응급입원과 행정입원에 대한 것들을 시설에서는 그 원칙대로 지금 그 당시에 수사관도 동행을 했던 걸로 말씀을 들었고. 꿈나무 마을은 절차상 문제가 없었고 아동의 상태가 응급입원을 할 만큼 심각했으며 수사기관의 조사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고 답해왔습니다. 지난해 8월, 지훈 씨는 자신을 담당했던 보육교사 세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고, 현재 서울경찰청 아동학대특별수사팀에서 수사 중입니다. 6년간 함께 생활했던 성모 교사가 PD수첩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한 성 씨는 사실이 아니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제가 하지 않았으니까 우선 너무 어이없다고 생각하고 어차피 조사하고 이러면 이제 거기서 결과가 나오겠죠. 그거를 그냥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아동 한 차례 도보면 때린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네. 어, 한 차례, 요 네, 거기 저에 대해서 고사 내용은 다 아니에요. 제가 간든지 5년이 지났고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그러는지. 진짜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학대를 당했으면 신고를 얼마든지 할수 있잖아요. 그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 좀 어떤 입장이신지. 그거는 나중에 결과가 나와가 있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여쭙는 거예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는지. 제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했겠어요? 동력을 네. 했기 때문에 CCTV로 그 찍은 거 사진 영상까지 찍어서 보여주는데도 본인이 안 했다고 하는데. 걔를 제가 악감 좀 가지고 미워가지고 진짜 제 기분에 따라서 절대 그렇게 훈육하지 않았어요. 2015년에 이루어진 서울시 면담 조사에서도 아이들은 성모 교사의 학대 사실을 이야기했지만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취재 도중 꿈나무 마을의 한 보육교사가 2017년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키의 아동은 9명. 보육교사는 19차례에 걸쳐 아이들을 주먹으로 왁스통으로 권투 글러브를 낀채 폭행했습니다. 시설에선 1년 전인 2016년부터 해당 보육교사의 아동폭행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가벼운 일회성 체벌로 보고 심말서를 쓰는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당시 사무국장은 현 꿈나무 마을 초록꿈터의 김영수 원장, 아이들의 목소린 달랐습니다. 보통 이 출근하는 날은 거의 맞았다 보면 돼요. 2년 동안 네. 이런 거를 맡기까지 계속 신고를 한 두세 번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저가 아니더라도 이제 다른 친구들이 이제 맞는 게좀 힘들다 싶어서 이제 신고를 몇번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때마다 신고가 안 먹혔어요. 심지어는 제가 아이들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경찰 도저히 못 참아서 경찰 일일이 신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설에 출동을 했다는 거죠. 그럼 애들이 신고를 했으면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그냥 왔다가 그 사무국장이나 그 사람들이 아무 일 없다, 별일 없다, 그럼 가는 거죠. 내부 징계 사유는 아동 체벌이었지만 서울시 행정감사 자료에는 아동 권리 침해로 축소 보고됐습니다. 꿈나무 마을과 같은 아동보호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두번 이상 발생할 경우 시설 폐쇄 조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아동학대 실태를 포함해 시설 운영 전반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꿈나무 마을은 매년 서울시로부터 약 100억 원의 보조금을 받는 시립 보육원입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2016년에 아동체벌이 있었던 사실도 축소 보고된 사실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2016년도 거는 그 법이 내부 중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따로 서울시에 보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게 저희가 매년 보고를 하는 게아니거든요 사실은. 시원 요구자료 오면은 그때 이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동 권리 침해라고 하, 하면은 이거는 시설 측에서 좀 축소보고 왜? 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의도적인 축소라고 볼수 있을지 아니면은 약간 어떤 표현의 차이인지 그거는 좀. 상식적으로 이게 렇 생각했을 때 근데 아동 권리 침해랑 그 나동 체벌은 좀 엄연히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요. 글쎄요. 그건좀 저희가 시설화, 시설을 시설을 확인해 보면 될것 같은데. 서울시는 꿈나무 마을을 상대로 5개월간의 집중적인 인권조사를 실시하고도 아동학대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6년 조사시에는요 제가 면담을 실시했는데 해당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피해 진술이 없어서 안타깝게도 학대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왜 말하지 못한 것일까. 오기 전에 이미 시설에 다 연락을 하고 오시나 봐요. 저희한테 먼저 와가지고 너네 말하면 다른 시설로 가져와라 뭐 이러고 선배 선생님들 지켜보면서 쓰게 했어요 한명 사람씩 불러가지고 자기 분 앞에서 세무조사 쓰게 하고 이거 다 쓰면 또 보내고 또 다른 사람 오라고 하고 그냥 어린 마음에 그냥 하라는 대로 했어요 저희한테 맨날 그랬거든요 우리는 뭐 가족이다 뭐 누가 용기 내서 경찰에 신고하면 은 가족을 배신했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인권에서 조사 나올 때도 저희한테 너네는 다 가족인데 만약 너네가 지금까지 당한 폭력 사실을 적어서 인권에서이 재단을 없애면, 이 고아원을 없애면 너네 어디 가서 또 새로 적응할 수 있을, 있을 줄 아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가족이 다칠까? 가족을 잃을까? 아이들은 홀로 아픔을 삼켰습니다. 퇴소하고 나서... 시설에 한번 방문을 했었는데 그 사람을 본 적이 있거든요, 한 번? 길 가다가 이 몸이 기억을 하더라고요 막. 사랑을 보자마자 한몇분 동안 몸이 굳더라고요, 아예. 정말. 아이. 태어났을 때부터 고함을 했었으니까. 그냥, 그냥 모든 세상 이런 줄 알았어. 그냥 다, 이런 시설에서 다 지내는 줄 알았어, 모든 사람. 많은 것 당연하다고 생각. 지금, 그냥 혼자 있을 때 많이 우는 거 같아, 요 상황에 따라 미치면 그냥 얼굴 그냥 때리거나 제 스스로 그래 맞아야지 통증을 느껴야지 제 마음이 편해지면 아이들은 묻습니다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느냐. 그 뼈아픈 물음에 이제 어른들이 답할 차례입니다. 아이들은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아동 학대를 감시해야 하는 의사도, 경찰도, 관계기관도 아이들의 호소를 외면했습니다. 심지어 2017년엔 형사처벌까지 이뤄졌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도 우리 사회는 그를 모두 놓쳤고 아이들은 트라우마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수녀회는 아동학대 의혹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내 모든 보육사업에서 물러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긴 시간 혼자 아픔을 감내해 온 피해자들에게도 사과했습니다. 피해 아동들이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리아 수녀회 그리고 서울시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합니다. 꿈나무 마을이 언제든 찾아가고 싶은 고향 집으로, 또 진정한 가족으로 기억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